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현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한잔 한 하시오뎅 오뎅 티백을 샀고요 시원한 맛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먹고 싶잖아요 근데 가격이 요즘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티백 형식으로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홍수를 하고 싶거나 짜증날 때 그리고 한국에 해외 갔을 때 한국의 맛을 그려울 때 또는 캠핑 중에 따뜻한 국물 먹고 싶을 때 그리고 등산 후에 정상에 올라가지고 낭만을 즐기고 싶을 때 그리고 급하게 따뜻한 국물이 필요할 때 김밥만 있고 국물이 없을 때 또는 야식은 부담되고 속이 조금 느끼할 때 또는 숙취해소가 필요할 때 또는 사무실에서 또는 교실에서 몰래 먹고 싶을 때 필요한 오뎅 티백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격은 2,000원 주고 제가 다이소에서 샀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어, 뜯어보니까 총 5개의 티백이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한번 이 오뎅 티백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우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you Thank you. 음... 어, 그리고, 어, 이한팁을 가지고, 먹을, 만약한 개를 먹고 싶을 때는, 머그컵에 온수 150ml와 함께 이팁의한 개를 함께 한 넣어줘서, 1분 후에 따뜻하고 시원한 어묵구멍을 먹으면 되요. 먹방을 한번, 한번, 해보...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오! 대박! 총 4개 넣었거든요. 대박! 오! 다 국물 맛이 나요. 이 한번 어묵도! 오, 잠깐만. 음. 어! 아 이거 여러분 있잖아 이거 진짜 대박. 다시 사 먹어도 될 맛이에요 이거 이건 휴게소에 그 어묵 구정 팔잖아요 그거 못지 않게 진짜 맛있어요. 최고다. 제가 만약에 며칠 뉴스나 이런걸 내지 못하겠다면은 다이소 가서 꼭 2천원 주고 이거 사가지고 한번 해서 먹어보세요 대박 진짜 맛있다 대박 제가 오목이 사먹고 싶었는데 한개 900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겁이 나서 더 이상 뭐 많이 먹지 못하는데 그냥 어묵 사가지고 여기 팁에 딱네개 정도 넣으니까 적당하게 어묵을 가지고 만든 어묵 우동이 됐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우동 쓰면은 제가 8분을 샀거든요 와 진짜 이봐 이거 다시 산다고 하면 저는 살 거예요. 가격도 2치만원 하면은 제가 이걸 하면은 한, 어, 한 오뎅 두개 반을 먹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한 제가 오뎅 한 여섯 개를 반으로 잘랐거든요. 진짜 맛있어. 와! 짱짱짱! 강추합니다 이거. 저아니아니가 여러분도 만약에 어묵이 먹고 싶다 또는 어묵우동 먹고 싶다 하면은 꼭 다이소가서 2,000원 주고 오뎅 팁을 사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거나 또는 차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로 마실 때는 팁에 딱한개 가지고 먹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니아니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뿅 <머래>